생각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 똑똑한 스노리터 귀뚜라미 음악회 깊은 밤 숲속에서 귀뚜라미 음악회가 열렸어요. 귀뚤귀뚤 귀뚤 피아노, 찌리찌리 찌리 바이올린, 휘리휘리 휘리 플루트,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져요. 숲속 바위 위에 족제비가 있어요. 와 귀뚜라미가 연주하네. 족제비도 음악 소리를 들어요. 바위 옆 풀밭에 달팽이가 있어요. 와, 어, 귀뚜라미가 연주를 하네. 달팽이도 음악 소리를 들어요. 풀밭 옆 연못에 개구리가 있어요. 와, 좋다. 개굴, 개굴. 개구리도 음악 소리를 들어요. 연못 앞 작은 굴에 여우가 있어요. 굴 속에서 들어볼까? 엄마, 참 좋아요. 여우가족도 음악소리를 들어요. 여우굴랍 나무위에 다람쥐가 있어요. 와, 좋다! 다람쥐도 음악소리를 들어요. 둘뚤 귀뚤 찌릿찌리 휘리 휘리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깊은 밤 숲속 가득 울려 퍼져요.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 귀뚜라미 음악회 깊은 밤 숲속에서 귀뚜라미 음악회가 열렸어요. 귀뚤귀뚤 귀뚤 피아노, 찌리찌리 바이올린, 휘리휘리 휘리 플루트,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숲속에 울려 퍼져요. 숲속 바위 위에 족제비가 있어요. 우와! 귀뚜라미가 연주하네. 족제비도 음악소리를 들어요. 바위 옆 풀밭에 달팽이가 있어요. 아, 어, 귀뚜라미가 연주를 하네. 달팽이도 음악소리를 들어요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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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가족도 음악소리를 들어요. 여우구랍 나무위에 다람쥐가 있어요. 와, 좋다! 다람쥐도 음악소리를 들어요. 둘 귓돌 찌릿찌리 휘리 휘리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깊은 밤 숲속 가득 울려 퍼져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 귀뚜라미 음악회 깊은 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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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우 가족도 음악 소리를 들어요. 여우 구랍 나무 위에 다람쥐가 있어요. 와, 좋다! 다람쥐도 음악 소리를 들어요. 둘귀뚜찌릿찌리 휘리휘리 아름다운 음악소리가 깊은 밤 숲속 가득 울려 퍼져요. 생각하는 아이들의 책, 빨간 사자 귀뚜라미 음악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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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 뚫, 찌릿찌릿, 휘리휘리,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깊은 밤숲속 가득 울려 퍼져요. 아이들의 책 빨간사자 귀뚜라미 음악회